저희 이제 시작을 하시는, 하는 건가요? 응. 저희 잘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되는데 재즈 피아니스트 지민 도로씨입니다 반갑습니다. 재즈 바이올리스트 임서연입니다. 혹시 저희 채널에서 축하박사 콘텐츠 보신 적있으세요 있을지... 네 저희 재즈 편 봤어요 아 오늘은 재즈 편두 분이 엄청 해어가지고아 좋아요 저희가 원래 이제 버클리 친구예요 그리고 저희가 MBTI가 네개다 달라요 항상 보면 서로 신기해하는 약간 그런 존재거든요 맞아요 우리 성격도 다른데 뭐 음악은 좀 다른 듯 재밌지 않을까 케미를 기대해주세요 대단두 <웃음> 분은 이제 그쪽 오시 지민 노로신데 찾아봤는데요. 빨리 감기에 대한 해명굉장 아. <웃음> 인기 이데이거를증명할수 <웃음> 아, 그래. 있나요? 아. 증명해! 이거 이제 나 들키는 증명해. 건가? <웃음> 이 기억이 날려나? <웃음> 해볼게요 o n e a n d two, uh -huh. 바이올린 대표 협주곡이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이 재즈 야! 버전으로 외쳐드겠너 근데 멘델스존 알아? 아니 멘델스 존은 아는데 그멘델스 멜로디 아 들으면 것 같은. 잠깐만 이게 아아 오케이 해보자 아, 아. 어, 오케이. 어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? 응. 원, 오케이. 투, 아. 나나 나라래라래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 어 해내세요 파이팅 1 2 하나 그락캄펠라 블랙 핑크 블랙 핑크 블랙 핑크 블랙 핑크 블랙 핑크 블랙 핑크 블랙 핑크 블랙 핑크 어 <웃음> 어 이제 지민 도로시님을 위한 어 다행이다 <웃음> 어떤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아포 아, 아, 인증. 멜로디 위에 쳐다봐. 아. One, two, one, two, 클래식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는 비브라토가 좀 깊고 울림이 있는 느낌으로 연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재즈를 연주할 때는 조금 더 라이트하고 좀 꾸며주는 느낌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너무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.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약간 활을 이쪽에서 쓰고 있거든요.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연주를 기본적으로 하는 존이 약간 아래쪽. 재즈는 조금 가볍고 통통 튀는 맛으로 연주하는 그거를 선호하는 연주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약간 이쪽? 이쪽을 연주하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다른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? 다음 곡은 제가 실현한 마치 곡이 있는데 고있 있는 미스티라는 거아 미스티! 아. 미스티도 할수 있어, 나 미스티는 할수 있다 인트 바로 갈까야인투로 없이 아니가할때 너무 웃겨가지고 <웃음> 어, 이건 너무 잘하시는 게 심상치 않은 분들 만나는 것같은데 못하는 뭐 걸좀 주세요 다음 <웃음> 아, 이제 재즈로 누아눈 <웃음> 감고 치면 되나요? 응. <웃음> 누워서 연주해도 될까요? 어, 이거는 진짜 기본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합시다 이거는 아나 이거, 아. 좋아. 나, 네. 나 이거 좋아해. 나 이거, 이거 좋아해. 좋아. 나 밤에 어, 제가 행놀 좋아하는 곡을 작곡해 보려고 하는데 메이 리프. 아, 메이리그. 아, 네. 이거 약간 네. 거슈인. 어, A7. 잠깐만. G 잠깐만. 뭐지? 어, 드디어 는곡 아니, 아니야. 잠시만 소용히 어. 언니 멜로디 어. 쳐 봐. 아, 오케이. 그럼 나 기억나. 처음부터? 아니 원래 아는노래해요 근데 약간 지금 헷갈리는 거. 죠잘 몰라 아 진짜? 멜로디 오. 멜로디만 하고 연주를 해본 적이 없네요. 아 이거는? 진짜? l o d y m e l o d 저희가 생각 d 준비한 곡을 d 너무 잘해 o d 가지고 저희가 상 m 을하 o d y Melody, Melody, m e l o 좋긴 한데, 저희 근데 저희 날, 마음대로 날짜 잡아도 돼요? 상품이니까. 아, 그래요? 여기서 하는 거예요? 네. 아, 좋지. 딱 좋지 않아? 완전 좋지 않아? 크기 괜찮다. 저희 좋아요. 저희 좋아요. 굿. 완전 좋아요. 근데 저희가 편한 시간에 하게 해주세요. <웃음> 오케이. 여러분, 저희가 지금 선물로 연주를 잡게 되었어요. 아직 언젠지는 모르고 <웃음> <웃음>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했던 내용 보여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긴 버전으로 만들어서 해볼까요? 긴 버전 괜찮아요? 오케이! 괜찮아요? 오케이. 해보자! 해보자! 해보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진짜. <웃음> 제발, 많이 <와주세요. 웃음> 제발 많이 와주세요 제발 많이 <웃음> 와주세요 <웃음> 네, 그럼 제마무습니다 <이제> <웃음> 네, <감사합니다. 웃음>